안녕하세요 채널 뿌이 아 B. 요즘에 한국 야구 장난 아니에요 아 야구 시작했구나 역대급 시즌이 펼쳐지고 있어요 야구 좋아해요? 어 야구 좋아하죠 나 한국 야구가 많이 으면 좋겠어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 우리 팀은 우선 한 번도 못했어요 롯데자이언츠 팬이신 것 같은데 아 짜증나 생각나 용문 아, 나오려고 <웃음> 내가 예전 왜냐면 제가 처음 프로팀의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야구였어요 처음 일곱 살때 프로 경기를 운동장에 보아빠손잡는게 음. 롯데자이언츠에 지금 왜 이렇게 개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 이건 롯데 관계자들이 보실 수있어 봐! 봐! <웃음> 봐라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제가 오늘 야구 얘기를 한 이유가 음. 이제 베트남에서도 프로야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수! 근데 더 놀라운 건 프로야구로 가는 길 우리나라 전 프로 이만수, 이만수 헐크, 이만수 전 선수 전 감독이 지금 도움을 주고 있다. 삼성라이온즈 아. 거포였고 아. 별명 헐크예요. 아. 그리고 포수였었고 음. 그리고 삼성라이온즈 레전드였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의 유명한 구단 시카고 화이트삭스였어요. 그 커치 기간에 또 월드 시리즈 우승도 했어요. 오. 한국에 돌아와서 SK 와이번스 지금 어, SSG죠. SK 와이번스에 6 년인가? 감독을 하면서 우승까지 했어요 오, 어, 뭐 이렇게 잘 알아? 너, 너 야구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이만수전 감독 같은 경우는 정말 놀라웠던 게 어떻게 보면 야구가 많이 발전하지 못한 그런 음. 나라들에 가서 야구를 알려주고 야구를 알려줌으로써 음. 이제 꿈과 희망을 좀 주는 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놀랬고 그첫 시작이 어떻게 보면 라오스였죠 그래서 라오스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 야구를 좀 어, 기본을 좀다져둔 상태였고, 음.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 쪽이랑 이제 또 얘기가 돼서, 베트남 야구에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다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베트남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만수라는 사람이, 한국에선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레전드죠.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예요. 음. 이만수 전 감독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일단 야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인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유소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소년 야구 대회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야구 대표팀도 선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야구에 관련된 거라면 진짜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도움을 좀 주고 있다고 해요. 야구가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야구 한번 해보시면 정말 뭐 매력에 푹 빠지시긴 어. 합니다. 아, 속이 더 좋아, 지 봤을 때 야구가 한국에서 인기가 더 많은 이유 뭐라고 생각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야구는 9회, 9회까지 회 하잖아요. 9대 0으로 줘도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어... 이게 좀 짜릿한 것 같아요. 그 근데 보통은 팀이... 이제 역전을 못하고 는 팀이었죠. 개새끼. 개... 저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 야구를 응. 봤을 때좀 좋은 점이 쉬어가는 타임이 중간중간 있다는 거. 응. 예를 들어 축구를 치면 뭐 45분 이상씩 경기를 응. 하니까 진짜 막 계속 봐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야구는 뭐 선수 교대하는 시간도 있고 회가 바뀌는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서 뭐 먹거나 옆에 같이 간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거나 이럴 때에도 그 타이밍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재미가 좀 있지 음, 않나. 그냥 소풍 가는 재미있 그런 것들이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야구가 스폰을 잘 받아요. 음 중간 중간 쉬는 타임에 광고가 들어갈 수 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항상 뒤에 막 정광판들이 많고 음.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되니까 스폰을 정말 잘 받았어. 어이 비니 바로토 투자를 해야겠네요. 비으로 그냥 다 도배를 베트남 야구 국가대표 1번 바우 선수. 이제 만약에 국가대표를 뽑는다면 가장 먼저 뽑고 싶은 사람이 바로 아, 이 선수다라고 해서 소개글을 올린 거예요. 아, 도... 아 신체 조건이 좋아요? 어 진짜 좋네. 음. 잘생겼어. 덩치도 음. 크고 포수는 이게 꼭 오는 거 블로킹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건 진짜 동물적인 감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굉장히 잘한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도대체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는데도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블로킹을 잘하는지, 포수가 가져야 할 여러 가지 감각과 능력들을 이렇게 골고루 잘 갖추었는지 정말. 놀랄 뿐이다 오. 그냥 이만수 감독이 정말 보는 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했으면 이 선수가 나중에 하면 KBO에서 뛸 수도 있겠네 어. 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프로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을 정도로 오. 정말 뛰어난 재능을 오. 갖고 있다. 정말 한국에서는 가장 높은 연봉선수가 야구선수거든요. 음. 축구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연봉을 갖고 있는 게 저는 한국 들어오는 거 말고 음. 베트남에서 정말 프랜차이즈 스타로 딱 자리를 잡았으면 좋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좋고 유망한 선수 있는데 우리나라 K리그 혹은 KBO 이런 데서 뛰었으면 좋겠는데 해외로 자꾸 나가버리면 팬으로서는좀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난 한국 왔으면 좋겠어 롯데가 지금 포수가 개판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라오스에 있는 선수들은 그희생번트를잘 이해를 못한대요 왜요? 그러니까 국민성이란 그러니까 민족 문화성이 이름. 아. 희생번트라는 거는 이제 타자가 나가 있는 주자를 위해서 자기 아웃 카운터를 음. 버리고 주자를 앞으로 내보내는 좀 희생을 바라는 그런 플레이가 있어요 야구에 근데 이제 라우스 선수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했네요 음. 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왜 내가 내 타석인데 왜내 타석을 버려서 쟤를 음. 보내야 되냐. 나잘칠수 있는데. 그치, 그치.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이 걸린다. 아, 그럼요. 근데 그거를 베트남 선수들은 100% 이해를 하고 아. 정확하게 수행해낸대요. 이런 부분에서 좀 이만수 감독이 그 자기가 처음 이제 유선을 가르쳤을 때그 음. 열정에 차이는 모습들, 어. 그런 모습들에서 한국인들과의 뭔가 공통점을 너무 많이 찾아다 칸상도 듣고 그랬고 그이만수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랬고 한국 사람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요 예전에 승무원 활동할 때 베트남을 가보면 해야하게 친근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뭔가 어, 여기 있어야만 될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한국 사람 보면 어 이상하게 베트남 사람 같아서 좀더 챙겨주고 싶고 음, 뭔가 음. 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들 수도 그러니까. 있잖요 자 어쨌든 간뭐 음. 이완수 전 감독이 이제 나가서 베트남의 야구를 전파를 하고 있는데 뭐 이완수 전 감독이 갔다 그래서 한순간에 갑자기 베트남이 뭐 선진국이 아, 될 수는 없겠죠 그럼요. 하지만 이제 진짜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을 하고 뭐 십몇 년, 음. 뭐 이십 년 안에 좋은 야구 선진국이 돼 있지 않을까 기대를 봅니다. 네. 베트남 야구 발전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야구 팬으로서. 야구 팬으로서 베트남 바우 선수가 꼭 한국에 왔어. 아 자꾸 빼내면, 빼내면 안 된다. 아우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래 포수 때문에. 아. <웃음> 어 야구 정말 재밌는 스포츠고요. 뭐야구 그렇게 떠나... 말하니까 진짜 재미 없어 보여. 아. 그냥... <웃음> 어. 야구로 떠나서 솔직히 이런 교류가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고 음. 그렇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 정말 저희 전설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였던 감독님이. 베트남을 가셔서 기술 자문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음. 너무 감사하고 베트남 쪽에서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뭔가 좀 가르쳐주고 이런 건 없어요. 저는 뭐 베트남에서 온 음식들 뭐 아. 너무 좋아하니까 맞아. 많은 제빵. 장인, 음식 장인분들이 더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빵분, 제빵분 어. 이런 분들한테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채널 브이를 통해서 더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낼까요? 네. <웃음> 우리는 끝날까요? 채널 빼이! 바오 와라! 내가 짱짱이 챙겨줄게.